어, 아니, 그렇죠. 어, 네. 25살에. 예. 사실 이 방송 보신 우리 어업인들 중에서 20대 중반에 네. 또 도전하신 분이 많습니다. 근데 그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가만 고객이 없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또그 동년배 아이는다 보면 취준생이거나 어, 아니면 학생이거나 네네. 그래서 그 나이 때 20대 중반 후반, 후반까지도 보험업계에 도전하신 분들이 가장 고전하는 게 지인시장 거의 없고 네네. 또 아무래도 사회 경력이 짧다 보니까 고객을 만나도 또 깨지는 경우가 많고. 그쵸, 그렇잖아요. 네. 우리나라 사람이또 나이라는 거 많이 은근히 따지니까. 네, 네. 또 여기 양조실까이그 당시에 ING 생명 입사하시자마자 네. 그 신입으로서 일등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 간호국을 뽑어 오서 하신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보험법을 처음 시작한 첫 달에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평가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. 음, 네. 음.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직장, 동료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어 가지고 아, 예, 첫달해서 됐었는데 그첫 달에 급여를 거의 3천 가까이 받았었거든요. 그 이제 눈이 뒤집어 어, 정말 내가 모든 내 모든 평생의 에너지를 야 보험업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이제 두 번째 달 급여가 600 700대로 떨어진 거예요. 음.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. 그 3철을 받다 600 700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.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람은 불안해야 일을 하더라고요. 아, 약간 좀 적당한 텐션이 맞아, 있어야 맞아, 맞아.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만들어졌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무작정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을 했었어요. 음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전단지 돌리는 안 게. 안되죠안 되죠. 그래서 조금 스마트하게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삼성에 다녔었잖아요. 그래서 음. 20대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왜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지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하더라도 왜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이점들을 음. 내용을 싹그 손편지로 정리를 해서 음. 손편지? 네아 손편지? 아, 그래 이게 오. 방법이 있습니다. 한지로 된 A4 용지가 있는데 음. 거기에 붓펜으로 글씨를 쓰는 거 네네네. 그리고 다시 한지로 넣고 복사를 하게 되면은 천장이면 천장 다 제가 손편지 쓴 것처럼 복사가 돼요. 이제 그렇게 편지를 아, 네. 한지로. 네. 네네네. 어그 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? 그런 다 네이버 다 찾아봤죠. 아 찾았구나. 네네네. 손편지가 아닌데 손편지 짓하는 방법 요 알아내고 한지에다가 붓펜으로 쓰고 네네네. 다시 한지를... 한지를 넣고 복사. 어, 그러네. 네. 어. 거기다 이름만 싹어쩜다 이름을 안 쓰고 이제 항성 뭐아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이제 기득사 주소를 아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는 손편지입니다라고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그쵸, 본인이 느낌은 손편지를 보냈네 네네. 그건 뭐내 네. 잘못이 아닌고 근데 참 패턴이 있다 어. 저도 가망고에 빨고 안 됐을 때 편지 썼거든요 음. 그러니까 항상 공식인 것 같아 그죠 어. 네. 공식인 것 같아요 그냥 뭐냐 그러니까 딱 펼쳐봤는데 인쇄된 거면 막 버리는데 그쵸. 뭔가 한지에 붓펜으로 그쵸. 그럼 보게 되는, 보게 되는지. 되는지. 되죠 맞아요. 오, 보게 되는. 좋다. 어. 기숙사에 어. 무작위로 편지를 보냈어요. 음. 그러니까 뭐 백옥동 706호 임직원 여러분, 모르는 곳에 편지를 막 천통을 보내기 시작했어요. 음. 야. 근데 1 4 명의 계약이 이루어졌. 거기서? 네. 천 명한테 보내 서 천통 보는 그 정도 되죠. 네. 그래서 와 이거 이 방법이다. 그때부터 네. 이제 깨우친 다음에 어머니 호출하고 이제 친척분 나 도움 요청하고 좀 알바생분들 같이 채용을 해서 아홉 명이서 사업 감각이 네. 있었거든요. 네. 여기서 편지를 네. 만 통을 만들었어요. 뭐, 뭘 뭐요? 만 통? 만 통? 용량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천 오백 통, 이천 통씩 매달 매달 보냈죠 이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편지를 야, 이제 정기적으로. 네네. 가족 사업을네 야, <웃음> 야. <웃음> 아, 야, 이거 진짜 왜냐하면 이게 참 이게 사업 감각이시구나. 그거에서 네.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. 이제 다시 더 재확대 생산해서 어. 규모를. 그러니까 딱어가면서만 어, 내가 천통보내서까 열다섯 건, 만통 네. 보내면 백오십 건 계산 딱 나오니까 어, 알바 써서라도 알바비 줘서라도 저, 보내는 거지. 야, 내가 배워야겠다. 되 아, 그 아, 내가 배워야 되겠어. 이거 알려줘도 돼요? 어, 네, 상관없습니다. 네. 어차피 알려도 안, 해야 해야 안 해야 그러면... 해요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 해, 요 내가 내가 옆서를 써, 그래서 옆서 쓰기만 해 지금. 하 <웃음> 아, 네, 네. 사람만 하 오... 아, 네, 그렇죠. 네. 야, 그거 괜찮다. 난 글씨를 못 써갖고. 아, 참. 음. <웃음> 근데 그렇게 해서 네. 이제 처음에 잘 나가다가 지인이 떨어지고 난걸 개척을 그렇게 했네요. 근데 개척뿐만 음. 아니라 정말 음. 다양한 것. 거... 안 해봤던 게 없었어요. 음.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 티몬이라고 해서 티몬의 그 재무설계 상담권을 판매를 처음 했던 것도 적거든요 아니? 전국에서. 티몬에다가 상담권을 팔아요? 그그왜 그게? 그러니까 어. 예를 들면은 어.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은 딱그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막그 이제 위메프라든지 티몬 같이.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의 그 샵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렇죠. 제 맛집도 그렇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었왜 음. 여기에 재무설계 상상 쿠폰은 없지? 음.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.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런칭을 한번 했었죠.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요? 상상 네네, 쿠폰을? 네네. 얼마에 팔았어요? 네. 9,900원에 팔았는데 어. 사실은 상담받으면 사은품으로 영화 티켓을 두 장을 드렸어요. 아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손해보는 건 없는데 저 입장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발굴을 할 수가 네, 있고 네네. 그리고 또거기를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니지가 있는 사람이니요 맞아요. 거니까, 네. 그렇죠? 네. 네. 네. 그 계약들도 좋았고 아. 더 좋았던 거는 <웃음> 야 진짜 아이디어 네. 대단하시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나왔겠어요. 얼마나 억울했겠어요. 아, 생각을 많이 하니까. 아. 야 세상에. 상남 쿠폰. 야, 생각지. 그것도 SNS에 올려 갖고 팔았어. 소셜에 네, 팔고 네, 네, 네. 그 소셜 마케팅인가 그때 그랬어. 그죠? 네, 네. 팀원이 네. 처음 생겼을 때. 당장 빨리 저기 쿠팡에 <웃음> 입사 쿠폰. <웃음> 입사, 입사 쿠폰. <웃음> <웃음> 입사 쿠폰. 입사 <웃음> 쿠폰. <웃음> 아, <웃음> 그게 그건... <아무준다>, 그래. 아, 바로 <웃음> 적용 그거는 그냥 와서 그냥 안 돼. 안될 수도 있어요. 뭐. 예. <웃음> 입사 쿠폰. <웃음> 네, 네.